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2018년 어 12월 8일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30분 이고요자 선물옵션 어 기초교육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하루에 매일 100만원 부는 방법을 직접 어 시범 어 시연하고 있죠 자. KRX 한국거래소 자 여기 보시면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이 있죠. 오늘은 리플레이장이죠. 지금은 2시 30분 이고요. 이걸로 어떻게 100만원을 수익내는지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방법은 여러분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주식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손실 을 나죠 주식 시장의 시장 구조를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단지 회사의 주식만 보고 호재만 보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시기가 맞아야 되고 어,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그 주식이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냥 단지 호재만이 돼 가지고 주식이 만약 올라가지는 않죠 예. 모든 주식은 다 호재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 가격이 왜 그러면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고 그렇게 가격이 움직인지그 원리를 알아야 되죠 예. 그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으니 룰을 모르는 거죠. 고스도판에서 룰을 모르고 고스도을 치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자 한국거래소 이렇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모의투자해라고 지금 탁총액을 1억을 탁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걸로 매매를 하는 거죠. 자, 2시 33분 인데요. 자, 금요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2시 33분이면, 어, 이쪽 부분이죠. 예, 33분, 이쪽 부분입니다. 자, 요게 40분에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다 말이에요. 자, 40분에 매도를 해볼게서 선물을 매도를 하고, 어, 그 다음에 풋을 매수를 하는 거죠. 예, 풋은, 일단 30 계약을 들어가고요. 자, 어, 선물은 일단 10 계약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2시 33분이죠. 이렇게. 23분. 자, 2시 40분에 예, 선물은 매도로 10 계약 바로 들어가고요. 2시 40분에 예, 여기에다가 매수를 딱 바로 들어가죠. 체결되는 가격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3 0 개야.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주식 투자는 이이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야 됩니다. 그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울 때는 아막막 막 상승할 때이 사라 이 종목 좋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종목이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죠. 근데그 시점이 예, 주로 보면 꼭지, 꼭지입니다. 고점. 그때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보통 주식이 꼭지 시점에 예, 들어가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왜냐하면 거의 다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너나 나나 어, 주식 투자하면 돈을 번다. 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큰 장기 흐름을 보면 그 때가 꼭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써야 깨달았게 됐는데 처음엔 주식 초보자들은 이 꼭지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단지 호재만 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이 회사가 시점이 좋다 그런 식으로 그죠. 그렇지만 시기가 아주 중요하죠. 시점이 중요합니다. 주식도 가격을 저렴할 때 사야 돼요. 부동산도 저렴할 때 사야 돼요. 그죠.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가격이 높게 됐을 때 그때 주식을 사거나 또 부동산이 막 부동산 투자가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그때가 거의 끝물이죠. 끝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사를 저는 이제 한5 0대 중반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어 왜 나한테까지 이런 정보가 왔을까 그죠? 어, 그런 걸 되새겨 보면 음, 왜 내가 꼭 주식을 사야 될까 그죠? 그 당시에 그죠? 에, 이 세상 살이가 하고 이 주식 투자하고 똑같습니다. 음, 남들이 막 아우성 팔고 어, 그럴 때는 매수를 하고 그죠? 주식이 막 올라간다 아우성 칠때 그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에, 지나가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아, 호재가 발표됐다. 아, 이 회사 좋다. 그럴 때가 매도입니다. 예, 그때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살 때는 언제 사느냐? 아, 자살자가 몇명 나오고 이런 뉴스가 생길 때, 예, 막 세계 경기가 암울하다. 아,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주식을 하니까. 손실을 보죠. 주식은 보통 2~3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제 견디다 견디다 뭐가 폭락할 때 그때 다 던지죠. 그때 오히려 사야 되는데 그때 던집니다. 자꾸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줄 알고 팝니다. 그렇지만 폭락할 때 그때 가 매수를 해 놓는 건낫죠 주식은 어차피 물가 상승성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식이라는 것은 어, 부동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투자하기 때문에 예, 주식을 해놓으면 일단 물가상승수를 물가상승률을 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거의 뭐 실물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주식이란 종목은 한없이 올라가요 한없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한 번씩 대폭락을 하죠 예, 대폭락을 합니다 이 대폭락할 때 매수를 해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예, 두려워서 매도를 합니다. 예, 그 사람은 바로 초보자죠. 예. 자, 37분이고, 오, 이제 57분입니다. 자, 이거를 변동으로 해놓고요. 이것도 변동으로 해놓고 바로, 오, 매도는 바로 매수되는 그 가격에다가 바로 매도를 치는 겁니다. 매수는 매도되는 그 가격. 거기다 바로 체결되는 가격에다가 한티이나두티위에 매수를 하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기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오늘은 이제 56일차 기초 교육인데, 자 키티 본제 타금이 3천만입니다. 그래서 m a c 를 활용해서 매일 100만 원 버는 거죠. 자 한국거래소 모의관 인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다운로드방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재테크하는 방법 재테크 중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죠 선물 옵션을 따라갈 만한 재테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눈으시고 봐도 선물 옵션만큼 고수익인 재테크가 없어요 로또보다 더 좋죠 로또는 8 0 0만원의 1일 당첨 확률인데 이거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27년 금융투자 경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27년 이란 세월을 벌써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자 2시 39분이죠 자 30초 바로 어, 어, 풋을 바로 매수하는 가격으로 바로 넣을게요 자 20초 예, 준비하시고요 바로 30개, 바로 매수 들어갑니다. 매도 되는 가격에다가, 예, 네, 5천 남았습니다. 준비. 매수. 바람, 매도. 네. 바람에 그러면, 날려버린. 소울은 매도가 됐죠. 69.05 그죠. 네. 매도가 됐고, 예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금 자 30개 학인데자 14개 체결됐고 다섯 개고다 예, 체결됐죠. 예. 자 선물 10개 약이죠. 269.05에 매도가 되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100만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100만원 나누기 자 25만원 합니다. 거래승수가 25만원 이니까 그럼 4포인트가 나오죠. 4포인트 나누기 10개 약이니까 10을 나눕니다. 그럼 0.4포인트 40입니다. 0.40 밑으로 가야 되죠. 예, 수익이 나게 매도를 쳤으니까 269.05 자, 269.05에 빼기 0.40 하면은 268.65, 268.65 음, 그 밑에 가격. 한티 가아래 여기다가 매수를 하죠. 매도를 쳤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날려 버리다가 한티 가 아래다가 하죠. 어, 한 매세열 그다음에 푸선 3.05죠. 그죠? 푸선 또 100만 원. 자, 나 1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25만 원을 또 나눠야 되죠. 그래 승수. 그러면 4포인트가 나와요. 4포인트 나온데죠 그럼 30개죠. 어, 4포인트 나누기 30개야. 하면 한계약당 0.133 그죠? 0.13 그죠? 1.13을 13, 더해야 되죠. 어, 3.05에다가 그죠? 매수가격인 3.05에다가 그러면 어, 3.18이 됩니다. 어, 3.18 위에 3.18 위에 한 단계 위에 에, 여기다가 3.19 그죠? 3.19에다가 매도 그죠? 매수를 했으니까 어, 매도를 하는 거죠. 3.19인데 하나 더 올라가 버렸네 삼점일구에다가 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물지수가 지금 내려가면 이건 수익이 나는 거죠. 수익 나고 계속 내려가야 수익이 나죠. 수익 납니다. 자, 3 0 개. 아, 풋 그죠 2018년 12월 물 그죠 어, 종목은 270.00 짜리다 매수를 했고 풋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하락해야지 수익 나는거죠 선물지수가 하락해야지 수익이 납니다 선물지수가 하락하니까 조금 났죠 10만원 수익 났죠 자 요금액 약정금액 어떻게 되는거냐면 30개 곱하기 3.00 곱하기 또2 5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입니다 그래 승수가 예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반, 반으로 줄었죠. 국지와 시대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25만 원으로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0개야, 죠 곱하기 3.05 곱하기 2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28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평균가니까. 음. 그러니까, 3 0 개월, 서른 개월 사는 거는, 2200만 원, 그죠? 2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선물은 1 0개 샀죠? 이게 얼만가 볼까요? 1 0개 곱하기, 예, 269.05에 매도가 되었죠? 곱하기, 예, 곱하 볼까요? 1 0개 곱하기, 자, 26만, 20, 269. 고, 그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25만원, 이거든 그죠? 25만원. 이렇게, 거래승수로 곱하면, 6억 7천, 262만 5천이죠.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9%만 있으면 되죠? 위탁증금, 9%. 곱하기 0. 9 그죠? 0 0.9%, 그죠? 0.09, 그죠? 0.09. 하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그죠? 1 0개약이 지금 6천만원입니다. 한개약당한 600만원 꼴치죠. 지금 선물은 1 0개약을 이렇게 살려면 6억 7천이라는 금액을 주식을 산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6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6천만원 한개약당 600만원. 1 0개약이니까 6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1억을 우리가 지금 내탁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6천만원 하고 이거 2,200일 지금 어 선물은 매도가 됐고 그죠? 푸드옵션은 어 지금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가지고 어 하루에 100만원씩 1 0 0만원씩 200만원 버는 방법을 지금 직접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200만원을 보려고 하는데 벌써 60만원이 손실났죠? 두개 합하면 60만원입니다. 선물평가손익 37만원 마이너스 옵션평가손익 마이너스 34만원 음, 파포먼 마이너스 80만원 그죠 200만원 보려다가 지금 80만원을 잃고 있어요 90만원 95만원 잃고 있죠 100만원 잃고 있죠 2시 46분인데 그죠 지금 청년 실업이 말도 못하게 지금 취직도 안고 그러는데 어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어 이렇게 모의 투자가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게임처럼 매매를 해보시면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음한 1년간 연습을 모의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쭉 따라 오셔야 됩니다 예. 재테크 중에서 어, 이만큼 선물옵션 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어요. 예, 재테크 중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어, 없습니다. 예, 뭐 부동산은 지금 다주택자에 다 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음, 어, 양도소득세가 어, 구간별로 전부 다 10%포인트씩 다 올려버렸죠. 예, 수익률이 예,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예, 선물옵션은 분쟁 거래도 없고 그죠? 음,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됩니다.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예, 애물단지로 전락하죠. 예, 요즘 또 전세도 이제 잘안 구해지고 얼마나 속상하는 사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부동산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잠시 쉬어야 되겠죠 예. 예, 이럴 때 선물옵션 배워 놓으시면 평생 예, 재테크를 하실 수가 있고 어, 노후 대책으로 딱입니다 최첨단 금융상품이죠 예. 자본주의 살면서 어, 선물옵션을 모른다는 것은 예. 자본주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산주의 사는 사람이죠 예. 꼭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재테크를 모르고 현대인이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예. 재테크, 알아야 됩니다. 종류가, 뭐뭐가 있죠, 여러분? 재테크, 재테크 종류가, 뭐뭐가 있죠? 아시는 분. 자, 제가 재테크 종류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째, 은행 저축을 하는 겁니다. 재테크는건 뭡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어떻게 부르야 되죠?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 뭐 세금 다 떼고 이러면 뭐 1% 때되나요 그죠? 1년 내내 놔둬봐야 1% 가져갈까 맙니다. 100, 1억 같으면 100만원. <웃음> 1년 내내 놔둬봐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5% 이상씩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금리에요. 은행에 저축할수록 손해입니다. 손해. 1억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5%씩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저축은 그대로잖아요. 예금 자체가. 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 바보죠 바보 예. 이 자본주의 살면서 자본주의 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물가라는 것은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예, 좋죠 예. 물가가 올라갈수록 대출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어, 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정부에서 어, 국채 공사체를 발행하는 이유가 뭔줄 압니까? 여러분 물가가 우리나라 같이 폭등하잖아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이 그동안 돈다 벌었죠. 서울에 은행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다 돈을 벌었죠.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부동산은더 빨리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근로자하고 예금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보는 거죠 결국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도 물가를 못 올라갑니다 물가 상승만큼 률못 따라가죠 예금을 해놔봐야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데 예금은 해놓을수록 자꾸 손해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줍니다 단지 예, 금융 지식이 예, 없으니까 예금을 하는 거죠. 예, 투자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 재테크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주 손쉬운 방법. 은행에 예치해 놓는 거죠. 예, 예치해, 예치해 놓으니까 고 예치해 그나마 뭐 1%도 가지고 있죠. 안 그러면 그냥 집에다 놔 놓으면 이제는 안 불어나죠. 예, 안 불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예, 또 재테크 수단 또 뭐가 있죠? 예, 여러분, 예, 주식 투자가 있죠. 예, 주식투자가 재테크 수단에 있습니다. 자, 주식투자는 어떻습니까? 어, 상승장이어야 돼야지 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락해버리면 주식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어, 팔지도 못, 못하고 끙끙 앓죠. 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어, 주식을 산 사람은 또 예, 폭락할 때또 반대면 다 나가버리죠. 예, 신용으로 살 경우 주식투자는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낼 수가 없는 것보다도, 어 내기가 힘들죠. 예, 확률상으로. 하락장은 주원 종목이, 대부분 종목이 다내리니까 그죠? 예. 근데 상승장하 하락장을 누가 만들죠? 왜 그럼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회사도 뭐, 뭐, 다 호재가 있고, 뭐, 실적도 좋은데. 회사 실적이 좋은데도, 주식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왜 주식이 주가가 하락합니까 응? 아시는 분왜왜이 회사는 실적도 좋고 말이죠 어? 실적도 좋고 뭐 장사도 잘 되는데 왜 하락합니까 이 시점에 이상하잖아요 실적도 좋고 더 자꾸 돈도 많이 벌고 이 회사 자체가 어? 근데 주가는 하락이에요 지금 왜 그렇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그 실적도 영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자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고요 자 매도자가 많으면 내려갑니다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매수자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매도자가 많으면 떨어져요. 근데 왜 매도를 합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왜 매도를 하죠?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그죠? 이익을 남긴 사람이 파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또,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뭐, 주가가 하락, 아, 저,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하고. 그럼 안 그러면 또, 뭐, 전망이 없으니까 매도를 하고, 그죠? 갑자기 또, 상속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재산을 분할할 때또매도할수 밖에 없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죠? 그거 단, 한 가지로 추계하면 뭡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매도자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주로 그러면 주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식은. 주식은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자본이 안 들어올 때는 뭐 대기업 주주라든가 일반 뭐 주주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증권 시장이 개방한 되면서 어 이게 상장이 되죠. 등록이 돼 가지고 상장이 돼 가지고 증권 거래소에서 매매가 됩니다. 누가 삽니까 외국 자본이 사죠. 미국 미국의 그 금융 시장을 잡고 있는 유태인 자본이 주식을 삽니다. 왜 삽니까? 주식을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땅에 자기 주식 안 사고 왜 한국에 와가지고 주식을 사죠? 왜 삽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을 매수하고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벌기 수익이 날, 수익이 난다고 예상하니까, 어, 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주식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주식이 있었는데, 새로운 그, 물이 들어왔다니요.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서, 이 자본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원 하던 게, 뭐, 만 오천 원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떤 주식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호재도 있고, 내재 가치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본이 들어오므로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자본이 그 자본으로 인해서 매수 세력이 들어오므로서 가격을 뻥튀기가 된 거죠. 한마디로 어떤 이 주가에는 정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가 이게 딱1다1 1, 이렇게 2가 있는 게 아니고 매수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호재 때문에 아 회사가 발전할 게다. 그거는 다그 내재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장들은. 돈으로 누가 사야지 주가가 올라갑니다. 아무리 호재가 좋아도 누가 안 사면 은 매수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를 않습니다. 어떤 거품을 사는 거죠. 아더 좋아질 것이다. 이 회사는 더 수익을 많이 내서 배당도 많이 주고 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가치가 올라가면 누군가가 이걸 산단 말이죠. 누가 삽니까?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사죠? 주식을. 그 사람들은 평생 주식을 팔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 기금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보험회사, 그죠? 보험회사도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합니다. 은행도 주식 투자고. 금융투자회사도 주식을 투자합니다.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이 재테크에 지금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골통품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골통품도 재테크 수단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장이 돼 가지고 매매가 일어나는 이런데 주식에 어차피면 자본주의는 돈으로 가지고 돈을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주식을 왜 삽니까 여러분 주주 뭐 주주 돼 가지고 뭐 회사를 경영하려고 주주 주식을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그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과 기금도 어, 경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 주식을, 주식에다가 을주식 투자를 하고 어차피 그 운영팀에서는 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일입니다. 자기들은 예, 주식을 샀다가 아, 가격 오르면 또 팔았다가 더 떨어질까 싶으면 먼저 또 팔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 오르는 이유, 내리는 이유는,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이제 팔고, 그죠? 안 그러면 또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팔았다가 나중에 더 떨어진 다음에 또 매수를 해버리면 또 그렇게 차이가,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 호재에 너무, 호재보다는 시기가 중요하다. 이 가격이 주 옛날부터 흐름, 실거래 가격이죠. 부동산에 가았으면 실거래 가격을 알고, 아, 옛날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했고, 지금은 어느 상태니까,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냥, 좋으니까, 뭐, 더 올라갈 것이까 막연한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예, 실패를 하죠. 예, 부동산 투자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도 어, 마찬가지죠. 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이라든가 평균 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5일 동안의 이동 평균 가격. 그건 5일 선이죠. 5일 동안 쭉. 오늘부터 5일 전까지 주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5일 이동 평균 선이 됐죠. 내일은 또 내일 시점에서 그 앞에 5일 동안의 가격을 평균해서 또 이동 평균 내고,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이동 평균 가격입니다. 이동 평균 가격. 그래서 이런 이동 평균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은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건지 알고 있어야지 그죠 내가 더 고평가 됐는지 저평가 됐는지 아 이게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지금 비싼지 싼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주식 투자를 실패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장점이 또 있어요. 주식은 어떤 만기라는 제도가 없죠. 그래서 주가가 손실 나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잔여일 때까지. 주식은 쭉이 자본시장이 살아있는 한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부동산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 폭나가는 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폭나가는 그 시점을 저점에서 사면 은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이거는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의 생태를 이해가기 때문에 물가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계속 물가 상승률이 일어나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점에서 사놓으면 예, 언젠가는 수익이 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 일시적으로 폭락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예,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요. 단지 그냥 뭐라 고 합니까? 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죠? 음. 근데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무릎인지 모르죠. 그죠죠 예.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 예, 주식이 흘러온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는 아, 이 정도 가격은 좀싼 가격이다. 저평가 됐다. 그렇죠? 어, 그런 가격을 사놔야지 보통 고평가 된 가격에다 사람들이 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 내려와 버린단 말이죠. 이게 경기 순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 장기 추세에서는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 회사가, 어 크게, 뭐,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쭉 상승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어우, 음, 폭락을 하니까 그죠? 어. 후선, 어, 수익이 났죠? 자, 선물 매도 된 부분만, 그죠? 자, 옵션 청산 손해 해가지고, 115,000원, 그죠? 수익 났죠? 수수료는 17,330원. 자, 요게 100만원이 깨야 되는데, 그죠? 조금 더, 이 선물 지수가 더 폭락을 해야지 이게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다보니까 이렇게 푸드옵션에서 벌써 100만원을 벌어놨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살면서 이런 재테크 수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문명자하고 똑같죠. 문명자. 그죠? 금융 문명자. 그죠? 아니, 투자 수단을 모르네. 아니,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 해서 부동산 경매를 또, 교부동산 경매는 또, 워낙 또 경쟁률이 심하죠. 예. 아파트 하나 당첨받으려면, 어, 뭐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시중에는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선물 옵션은, 아직까지는, 뭐 경쟁률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네. 여기 조금 더어 이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부동산 경매 하신 분들이 요것도 공부를 해 놓으면 훨씬 좋을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어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잖아요 지금 3년 나온 지 3년 밖에 안 됐어요 지금 한국 거래소에서 모의투자 인증 거래 시스템이고 나온 지 2014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3년밖에 안 됐어요 이걸 거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홍보차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연습하라고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 이러고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자꾸 모의 투자를 해 보세요. 1년 정도 1년 정도 하셔야 돼요. 뭐 하루 이틀 뭐한달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 장세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고 또 행보장이 있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장이 있습니다. 그런 장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체계가 잡혀 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들어간다 가지고 수익 나는 건안 돼요. 여러분 아무데들 해 보세요. 몇 번은 수익이 내는데 크게 깨질 때가 있어요. 크게 손실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망상, 그, 그런 진입 시점이, 진입 시주, 진입 시점을 어, 이렇게 MACD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MACD만큼 정확한 지표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추세장에서는 잘 맞거든, 저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계속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27년 동안 이게 여러 가지 저도 접목을 해 봤지만 이것만큼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물 옵션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100만원 버는 방법 그죠? 아주 돈 버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어디 엉뚱한 데 가서 하고 계신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청년들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속성해 하시는데, 어, 이 강의, 제 강의만 쭉 들으시면 여러분은 27년을 전략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어, 선물 옵션으로 인생을 바쳤어요. 정춘을 바쳤고. 대학교 때부터 어,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 4학년 쯤 되면은 투자론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투자론이라는 과목 그 투자론이라는 과목 안에 제일 이제 마지막 파트에 이래 선물옵션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물옵션 선물옵션이 이제 어, 레버리지가 크고 어 레버리지가 작은 금액 가지고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게이 선물옵션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매력을 느꼈죠. 그 당시는 이제 어, 선물 옵션 시장 개장이 안된 상태죠. 우리나라에 그런 시장이 형성이 안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 졸업을 하고 직장인자 투자 신탁으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 예, 어, 저 그때 이제 97년과 97년도인가 그때 선물 시장하고 옵션 시장이 이제 개장이 되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선물옵션을 증권회사 직원도 잘 모르는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매매를 안해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선물옵션을 알게 되었죠. 이론상으로는 거죠. 그래서 일찍 선물옵션에 발을 디디게 되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도 선물옵션을 매매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7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왔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시대이니까 유튜브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재능.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쭉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그게 또 새로운 소득원이 되죠. 지금은 1인 방송국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는 이 혁명 시대에 제 재능을 이렇게 쭉 방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황당한 선물 옵션이죠. 황당한 선물 옵션으로 검색하시면 쭉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수익내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뭘 무슨 차트를 보고 또뭘 활용을 하는 건지 쫙 나타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 한국 거래소, 어, 모의 거래, 에, 인증 시스템을 이용해서 100만 원을 수익을 내는 방법이 어떤 건지, 뭘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건지, 그죠? 에, 그걸 에,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MACD, MACD 하데 MACD가 뭡니까? 그죠? 궁금하죠? 자, 용게 자, 지금, 음, 어제가 12월 7일이었죠? 에, 어제가 12월 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상승을 하더니 또 하락을 하고죠. 하락을 하더니 또 상승을 하고죠. 그래서, 음, 음.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더니 또 하락을 해버려, 그죠. 푹 빠졌다가 또 약간 상승했다가 또푹 빠졌고, 또 상승을 쑥 하더니 또푹 빠졌고, 그죠. 뭐 내리는 것 같더만 또푹 올라가 버려, 그죠. 푹 올라가더니 또 약간 내려가 버리고, 그러니 다시 또푹 올라가더니 또 내려가 버리고, 그죠? 이게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지를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그러니 지금 2시 40분에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죠? 이제 MSCD 여기 이제 이동 평균선을, 장기 이동 평균선 26일을 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 12일, 12일의 차이가 차이로 이게 매수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상당히 정확해요 이게 사람 손으로 매매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여기서 매수한다는게 잘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차들을 뒤에 걸 보니까 이게 매수하는 자리가 맞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상태 쭉 내려오는 상태에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 대단히 기계적인 매매가 아니면 이게 따라갈 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보면 아 MACD가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물론 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 행보장에 가시면 m a c d 계속 손실을 반성합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 추세장일 때는 MACD가 아주 잘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는 선물 옵션을 하셔야 됩니다. 상승장일 때는 예, 출시를 해야 되고 그죠. 주식, 상승장 할 때는 주식 하는 게좀 편합니다. 예, 편해요. 근데 하락장일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되죠. 예. 투자, 이, 이게, 재테크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야 돼요. 어, 주식을 하는 사람도 어, 선물 옵션을 배워놔야 됩니다. 아, 주식 투자할 때 아, 상승장 할 때는 주식에다 하고, 그죠? 하락장 일 때는 이, 이 선물 옵션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mscd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매도고, 그죠? 여기서는 매수고, 그죠? 여기는 매도. 잘 맞았어요. 이렇게만 매매하면 완전 따봉이죠. 이만큼만, 이만큼 매매를 잘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면? 이만큼 잘안 됩니다. 해보시면. 올라가는 듯 하지만 또 내려가 버리고, 그죠? 이것도 올라가는 줄 알, 알 거란 이이 상태면. 근데 또 내려가 버리고. 맞추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상태가 되면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줄 알지. 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또 올라가는데, 다시 또 내려가 버려요. 아주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하면, 열기제 내려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올라가 버리잖아요. 예. 상당히, 여기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다시 내려가 버리고 이 상태에서도 올라갈 걸는데 다시 내려가 버리고 그죠. 또 내려갈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 버리고 상당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이래 매물 해보시면 아,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아, 직접 한번 깨 손실 보면은 아, 이게 왜 그런 거를 알게 되죠. 내도 보자. 50만원, 아직까지. 엎치락 뒤처락하고 있죠. 자 3시 14분인데 그죠. 3시 14분이 어디쯤 왔죠. 어, 여기까지 왔네 그죠. 14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 이게 269.15 인데 그죠. 영 뭐에다 들어갔으니. 빨리 수익이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손실이 안난게맞습니까 그죠? 손실이 안, 안, 안, 당하고, 어, 수익이 나, 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 어, 지금 옵션은 지금 벌써 110만원 벌어놨고, 그죠? 예. 선물 매도한 거는 지금 75만원 지금 벌어놨는 상태입니다. 지게보시고 예.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시범을 통해서 어, 시연해버리고, 시연해 보리고 시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오시면 좋아요 여러분. 선물 없이 만큼 깨끗한 게 없죠 부동산 은 얼마나 또 힘듭니까 법도 많이 알아야 되죠 민법 이라든가 등기법 뭐 세법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매매만 잘하면 되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됩니다.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어도 누가 사지 않으면 어? 정의할 수가 없죠. 아주 애먹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또 그것도 애먹죠. 상당히 애먹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선물옵션 어떻습니까? 재테크 수단입니다. 선물옵션 도 재테크 수단인데 언제든지 매도 매도가 되고 매수매도가 되고 바로바로 바로 수익과 손실이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고 그죠 깨끗합니다. 분쟁거리도 없어요. 부동산은 분쟁거리 많죠. 뭐 경기 때문에 분쟁해야지. 또 건축 때문에 옆에 있는 민원 들어오지. 예? 아주 속속수인거또 뭐, 세입자가 또 명도가 안 되면 또 그것도 속썩이죠 그런데 예. 선물옵션은 아주 깨끗합니다. 예. 매매 자기가 매매만 잘하면 아주 깨끗하고 좋죠. 예. 평생. 권력도 필요 없죠. 예, 마우스만 클릭을 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3천만원 있으시면 그리고 뭐 부동산은 뭐 1억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 워낙 고가이니까 근데 선물옵션은 뭐 3천만원 만 있으면 되니까 기본 내탁금이 3천만원 이니까 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해외 선물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해외 선물은 어, 보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우리 근데 우리 국내 선물은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정보가 다 제공이 되잖아요 그죠 외국인 은 지금 283억을 매수 주식을 매수했고 선물은 4천 개 지금 매수를 했고 그죠 콜옵션은 지금 64억을 또 매도를 했고 그죠 푸옵션은 1억을 매수를 했고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어?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돼요 막판에 또 많이 또 매도를, 쓴 코어를 또 많이 매도 했죠. 그죠? 64억이나 외국인들이. 하방을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네. 외국인들도 선물은 또 4,000개를 사고, 프로그램, 매도가 1,065억이나 이렇게 나와 있다 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이건 이제 대신증권 화면인데요 음, 저는 20년 이상 썼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활용하면서 이런 게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하니까 그냥 차트만 달랑 있는 거하고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틀립니다. 자, 50만원 지금 현재 수익이 나는 상태고, 그죠? 자, 3시, 그죠? 19분이죠? 3시 19분. 자, 3시 19분이면, 아, 이 정도가 왔네요. 조금 있으면 체결되겠습니다. 이렇게 폭떨어졌을때 아마 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이 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진입, 진입 기준을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진입 기준을 못정합니다 이게 지금 뭐 상태가 뭐 올라가는 상태인지, 내려가는 상태인지 도저히 감을 못 느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 차트만 봐가지고 지금 알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올라갈 그림이니까, 내려갈 그림이니까, 그죠? 상당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봉으로 뜨면 올라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접 매매하시면 양봉 이 계속 뜨고 있는데 올라갈 것 같잖아요 지금 무슨 이 MACD가 상당히 잘맞추고 있어 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MACD를 활용해서 실전 매매하는 방법을 지금 직접 100만원씩 버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87만 5천원 그죠? 자 20분인데 아, 내려가겠다. 그죠? 75만원 여기 이제 선물이 내려가면 수익이 날 겁니다. 여기 이제 체결이 되겠죠. 여권까지 오면 그죠? 여기 인자 한국거래소 인증 시스템입니다 이게 코스피백 선물 2018년 12월물 그죠 푸시고 2018년 12월물 270짜리 예. 자 지금은 759 그죠 60이면 예, 체결이 될 겁니다 10개야 10개이고 갈로는 사람 수를 말하는 거죠 아저한한 한 주문을 주문 한개 이건 이제 사람 수고, 이건 이제 총 매수 수량이죠. 자, 0.40 먹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0만이죠, 100만. 원이죠, 100만 이렇게 계속 댓글 뭐퇴산을 이루듯이 계속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젊은이여 도전하십시오. 예, 펀드 매니저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가지십시오. 예. 젊은이여 도전하십시오. 펀드 매니저에. 골방에 앉아서 예, 체결됐습니다. 박수. 이렇게 하라가니까 그죠? 딱 체결되고 수익 났습니다. 선물 청산 손익은 120 1212,500원 그죠. 그 다음에 옵션 청산손익은 어, 110만 5천원 그죠. 수수료는 22,670원 그래서 수수료 제하면 229만 4830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푸드옵션 매수한거 하고 선물 매도 해 가지고 오늘 각각 아, 100만원씩 200만원 버는 방법을 어,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MACD 여기 여기서 매도신호가 나왔으니까 이때 신호를 기준해서 직접 매매를 해보니까 여기서 딱 체결이 되었죠. 이렇게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거래소 인증 시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네이버로 할까요? 네이버로 들어갈까요? 네이버에 일단 들어갑시다. 자, 네이버 창에 검색창에다가 한국거래소라고 입력합니다. 한국거래소 그죠? 돋보기 누르시고, 그러면 한국거래소 그죠? KRX, CO.kr 보이시죠? 요걸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KRX 그죠? KrX 한국거래소 인데 초기 화면이 뜨죠. 한국거래소 초기 화면 맨 밑으로 가시면, 맨 밑으로 가시면 파생상품 모의거래 보이시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요 글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KrX 그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하고 화면이 뜹니다. 그럼 요 화면에 오른쪽 가시면 HTS 다운로드 글자 보이시죠? HTS 다운로드 밑에 끌려고 클릭하십니다 hts 다운로드 그럼 또 이렇게 새 창이 뜨죠 자 krx 그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해가지고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참여를 환영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님도 환영하고 학생도 환영하고 실업자도 환영하고 그죠 취업 준비생도 환영하고 대학생도 환영하고 누구나 환영합니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하다 못 되면, 뭐, 뭐, 음, 뭐, 뭐, 저, 사업 실패자도, 뭐,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로또 같은 수익률, 고수익이거든요. 그 고수익, 그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이것만큼 더 수익률이 높은 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여기 이제 나온 지, 이, 무료로 배포하게 된 지가 이제 2014년, 12월 29일, 뭐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건 이제 연습할 수, 가 제, 우리가 재택크 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연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경매하는데 뭐 연습, 뭐, 하고, 연습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접 내돈 넣고 직접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손실납 부든지 어떤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부담 다 감수를 해야 되고 부동산은 또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게 네. 금이 갈라졌는지 보일러가 또 고장 났는지 그죠 싱크대는 또 갈아 줘야 되고 뭐 벽지는 또 새로 해 줘야 되고 얼마나 골치 아픈 게 많습니까 부동산은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선물옵션은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가 연습을 할수 우리 이 도구가 없는 우리, 우리 때는 제돈들이가지고이 선물 없이 배운다고 돈 많이 날렸어요. 진짜. 그리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도구가 있잖아요. 지금. 모의투자. 인증 시대. 그래서 지금 이걸로 쭉 꾸준히 따라오시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주식투자는 처음에 뭐안 어려웠습니까? 주식투자 처음에 많이 어려워했었죠. 근데 자꾸 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합니까? 그죠? 선물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만 좀 어렵지. 모의 투자 일 거래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50시간 이수하시면 이수 확인증, 이수료증 발급이죠. 수료증 발급도 해줍니다. 아 무료로 다 해줘요. 이거 돈한푼안드리고 이거는. 그래서 H T에서 다운로드 영어로 돼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실행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걸 이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쭉 설치가 돼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아, 그게 이제 아,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원래 이제 1억을 주, 주거든요 1억이 주는데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그래프 좋죠 이런데 이런다 계속 장중이 이제 매매를 하다보니까 매매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를 해버렸죠. 장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코어에서도 먹고 또 포스에서도 먹고 이렇게 수익이 났죠. 지금은 장중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지금 800만원씩만 부면 돼요. 근데 계속 초과 달성했죠. 지금 2600만원 벌고 있죠. 2,100만원 800만원 벌면 되는데 이렇게 1,700만원 2,100만원 2,600만원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이게 77억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됐죠 7억 8천 그죠 7억 8천 됐습니다 2600만원 벌었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2천만 원 벌고 그죠? 옵션에서는 670만 원 벌고 수수료는 226만 원 그죠? 예. 수수료 제한이까 2,660만 원 그죠? 이렇게 수익이 나죠. 지금 7억 8천만 원. 이거 예. 1억인데 예. 7억 8천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수익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예. 물론 이제 오버한 것도 있어요. 오버한 것도 있는데 장중 매매로 꾸준히 내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m a c 들을 활용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직접 그렇게 시연해 보려, 시범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 차관을 하시면, 제가 가진, 음, 27년이라는, 어, 경력을, 어, 저축을 하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만큼 26년이라는 세월을, 27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은, 어, 세이브 할수 있는 거예요. 27년을 그냥, 무료로 그냥 배워가는 거죠, 결국. 27년에 걸쳐서 배운 노하우인데 예. 돈버는 기술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예. 꼭이 동영상 보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에도 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예. 자 KRS 모의투자 그죠 자, 선물 옵션 전업투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료, 동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검색하셔서 꼭 성공하세요.